반갑습니다 자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19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3시 40분이죠 동시효과 선물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자 드디어 돌파 매매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죠 제가 계속해서, 어, 호가전량매매법하고시가돌파법이 어, 어, 돌파매매, 돌파매매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이 돌파매매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한 28년간 걸쳐서 선물 옵션으로 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고급 정보를 전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히로 내락을 어떻게 감수할 것입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호가전량이 6,300개가 되었잖아요, 지금. 12,000개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연막전수를 했었죠 어, 주식은 3,5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자 선물은 어떻습니까? 1 3 0 0개약 매수를 했죠 어. 자 그리고 콜옵션도 어, 보시면 양매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콜옵션 10억 플러스 푸드옵션 6억 플러스 자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예, 또 이렇게 양매수를 해놨고 일단, 돌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일봉상 보시면, 이 고가 있잖아요. 이 고가, 요거, 요 8월 21일 자, 259.45를 돌파하면 상당으로 간다. 어? 이, 이, 이 259.45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최근 이제 지금 3일 동안 이걸 돌파를 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5일선을 지키면서 오늘 막 그냥 장대 이봉을 그리면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상승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그죠? 네, 259.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MACD 상으로 매수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MACD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은 망한다. MACD 거꾸로 하면 망한다. 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분봉상 있잖아요. 120분봉을 유심히 바라보였죠. 자, 여기서 자, 8월 21일자로 1봉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죠? 자, 120분봉상으로는 8월 26일 날 8월 26일 날 3시쯤에 매수 신호가 나왔죠. 충분히 이 매수 신호는 그 다음 날 8월 2 9일날 잡을 수가 있었죠. 잡을 수가 있었고, 아, 오늘 드디어 이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이 상승할 때는 말이죠. 바로 돌파를 하질 않아요. 계속 그 물량을 소화를 시키면서 오늘 3시쯤에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3시 44분인데, 오늘 야간장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스닥 선물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막 정수를 쓰면서 자기의 포지션대로 시장을 끌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거꾸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선물로는 무조건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 주식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지는 않아요. 주식은, 주식은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파생, 선물하고 옵션으로 돈을 벌어갑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들은 이 자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쪽 매수를 하고, 내려가는 쪽쪽 매도를 합니다. 오늘은 돈 특이하죠, 요 오늘 이렇게 3,500이나 매도를 하는데, 그죠? 지수는 올랐어요, 그죠? 연기금이 지금 1,400이나 사고,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는 바람에 일단 장이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시세가 왔어요. 261.9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가를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221.90으로 마감했고, 야간장에 얼만큼 더 추가 상승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미결제는 4,500개 약이나 늘어났어. 아까, 낮에 1,000개 약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3시쯤에 그냥 이렇게 확, 당겼죠. 자, 보시면, 5분 보고 보세요. 3시쯤에 그죠? 공중 뛰었죠? 미개일제 약정이 그죠? 네. 엄청나게 올렸어요. 자, 이거 호가잘랑미부터 보시면, 이게 2,000개, 3,000개에서 왔다 갔다, 갔다 했어요. 259.45에서 그죠? 이 선에서, 예, 259.45. 이 공방이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이거. 259.45. 그걸 돌파를 하면서 어, 확 땡겨버렸죠. 이거. 자, 이걸, 이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을 이, 이, 이걸, 이, 이걸 진입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 진입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호카샬람 매표하고 이미겔제 과정을 꼭 봐야 됩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다음에 혹 이게 돌파가 돌파를 하게 되면 미결제 약정이 반드시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 잔량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져, 많이 0 개까지 갔어요. 지금 5,900 개로 지금 수톱이 음, 되어 있죠. 음. 여러분 오늘 돌파 매매법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급적이면 오전짝 하지 마시고요. 2시 이후에 2시 이후에 돌파되는 거 보고 그때 진입해도 상당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돈 버는 매매법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거 꼭 소화하셔서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좋았습니다. 자, 어제 어제 야간장 그렇게. 내리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견고하더니 이렇게 예, 사고를 쳤죠, 그죠? 자, 이제 야간장까요 자, 이 야간장에서 오늘의 이 촬영한 예,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야간장에서 외국인들의 이게 예, 매매를 하는지, 그죠잘 봐야 되겠죠. 자, 야간장. 어제, 보시면, 어제, 어제, 어제, 나스닥이, 그죠? 그 1%나, 그죠? 하락을 했는데도, 우리 중심은 오히려 플러습니다플었어요플러어 예? 플러스. 오히려 플러스로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자, 어, 외국인들 어떻습니까경히 샀죠? 1 9 0 0개에 샀어요. 어제, 매수를 다 해놓은 사람은, 아, 오늘, 오늘 야, 이 여국인들이 사고를 칠 것이다. 그죠? 분명히 나스닥이 하락했는데도 여국인은 이렇게 1 9 0 0여개나 선물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결국은 사고를 쳤죠. 그죠? 사고를 치면서 상방으로 장대양봉을 만들어냈어요 나스닥이 하락했는데도 이 포인트가 까지하락했는데 우리 정신은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죠?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자신의 포지션 제로 나스닥이 뭐 폭락을 하든지 폭등하든지 을 외국인은 자 자신, 자 포지션 구축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 폭등하는 장은 유심히 잘 보시면 시가가 그죠? 시가가 저가가 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일단 폭등을 자기가 일으키려고 하면 무조건 저가에 자기들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를 저가에 맞춰버려요. 자, 주식을 하다가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네. 어, 지수 자체를 저가에다가 맞춰놓고 선물로 매수하면서 장을 폭등을 시켜버리죠. 예. 네. 자, 선물인 막판에 또적구기약으로줄어죠고죠 네, 줄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콜는 이렇게 10억이나 플러스가 되었고, 그죠? 3시경에폭등을 시켜고,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 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자,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선물. 아, 이렇게 막판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예. 매도를 하면서 예, 하방에 대한 위험을 커버를 하고, 1일 전엔 4,147개의 그들이죠. 그러니 막판에 5,700개 요거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결과물인 것 같아요. 아까 3,000개까지 1,500, 그죠? 3,200개, 그죠? 3,500까지 되던 게 지금 뭐7 9개밖에안 되잖아요. 그렇죠? 3,000개를 갖다가 동시에 거에 던진 걸로 보여집니다. 아주, 아주 드라마틱한 장이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집어내는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셔서 여러분도 꼭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검토를 해주셔 자, 어제 장이 이렇게 플러스 야간장 선물 그죠? 야간이 마이너스 0 9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을 마감을 시키면서 외국인들은 선물로 1,900계약을 야간에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관장에 이렇게 3시에 발동을 걸면서 정대 양봉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봉상도 정대 양봉이 되었죠. 이 지리한 행보의 국면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한 단계 레벨화에 되면서 주권도 언제? 완벽하게 양봉이 되어버리죠. 주변도 완벽하게 양봉이 되었고, 뭐 월봉은 뭐 양봉이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야간장 좋은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